저는 좀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요 음, 말하기 민망한데 <웃음> 치료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만성피로도 어, 만 만성 피로도 많이 없어졌어요 체력도 그리고 어, 매출도 바빠서 신경도 못 썼는데 매출도 좀 올랐고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한 3배 다음 달에는 4, 5배는 될것 같아요 한 3주차, 4주차 지나고 나서 어, 밤에 자기 전에 영상 한번 하고 자야지 거울 학원 한번 하고 자야지 이런 모습들을 자연적으로 저도 모르게 하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진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정말, 그때 용기 낸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고, 당연히 뭐, 매출은 당연히 올랐고, 지난달에 비해서 두 배로 올랐어요. 네. 저한테는 두 배로 뛰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큰 것들이 훅 바뀌는 게좀 많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주 왔을 때만 해도 전날 되게 심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되게 재채기가 되게 심해서 이사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코로나가 아니고 알러지 때문에 계속 재채기가 나는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되게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되게, 되게 흉하게 붓거든요. 마지막 주? 마지막 주부터는 아예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제가 눈을 비비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냥 가볍게 면 비벼요. 아무리 없으니까. 석스 프린서프를 검색을 하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고민을 하신다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네. 그때 서프 교육 받고 받고랑그후 그리고 이제 3년 지난 지금은요, 한 매출이 한 4배 정도 차이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많아요 <웃음>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했고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식당도 네. 오픈하게 이제, 네. 이제 곧 오픈이죠 바로 어. 네, 내일부터 오픈이다 보니까 네. 예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어, 축하드립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가 나온 게 1월 말이었어요, 설날 때. 네. 할 때. 그러니까 저도 네. 걱정됐어요. 왜 매출이, 네. 저희가, 제가 하는 게 국수, 막국수라, 이게 네. 계절 메뉴성이다 보니까 매출이 잘안 나오는데도, 요번 겨울이 좀 따뜻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1월 말부터 코로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월 달에. 근데 좀 주춤하다 싶었는데, 사실 작년 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매출이. 네. 네. 그러니까. 또, 요, 3월달도 그렇지만 차이가 안 나요. 네. 한 10% 빠져도,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게 주변에 들으면 정말 네. 무섭더라고요. 네. 뭐 50% 빠지고 80% 빠지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네. 그러진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또 이렇게 이 교육 받는 와중에, 정말 놀랍게도, KBS, 네. 생생정보통에 네. 이렇게 또, 그분들이 와서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네. 정말 이거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니까 네. 정말 기뻐요. 네,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네. <웃음> 끝으로 그럼 서프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거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그러니까 뭐 제가 있을까요? 처음 이제 처,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확실한 건요. 이걸 하게 되면 확실히 성공한다라는 자신감, 네. 확신감, 네. 이거는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요. 삶의 목적을 뭔가 기쁨과 행복, 그런 거에 더 이제 돈보다는 좀더 그런 쪽으로 더 마, 이제 점점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상생하는 거.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부 같은 걸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기부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아직 그런 걸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뭐 백만 원을 내던 이런 기부를 한다는 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쁨을 찾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정말 음. 행복한 거구나. 요즘에 많이 느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